티다발로에서 제일 싼 숙박이에요. 네, 2 0 계시고, 2년전에 왔을 때3 5오인게약만원 했는데 어, 가격 이 다운 됐네요. 근데 시원하고 와이파이 되고요, 에어컨디션 있고, 뭐 샤워나도 깨끗해. 요 여기는 라운디 바예요. 여기서 식사도 하고. The morning meal is free. m 그리고 a m a z i 그리고 <웃음> 여기 아직 조식도 포함되어 있어요. 와. 네, 조식이 이거 잼이랑, 어, 네. 잼으로. 잼도 있 야, 이거 뭐 카야잼이냐? 야, 카야잼. 야, 그리고 식, 식, 식구시 있고요. 컵도 있고. 간단한 조리는, 간단한 조리 되겠네요. 예. 네. 20링기. 우리나라 돈로 6,000원도 안 돼요. 와. 여기 자유행객들 배낭 팩타커는. 아, 정말 추천합니다. 예. 게어기 오면. 창이 없어요, 지 에어컨 따로 있고, 와, 좋네요. 이거 40mm 좀할것 같은데? 야. 아, 를? 예, 방이 이래요. 아, 되게 좋아요. 안 들어오면 깨끗하고 이야, 이렇게, 이렇는 되고. 여기가 이제 샤워. 아, 예, 샤워는 여긴데. 와. 괜찮네요. 네. 히터, 와, 히터들. 야, 좋네요. 오케이, 땡큐. 네. 여기 유럽 사람들이 한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동남아 분좀 있고, 예. 네. 유럽 분들이 많이 와요 예. 네. 저는 여기 자려다가 장인 못 잤는데, 예. 자려한 게 분들 여기. 수소합니다. 네. So, how is it here? It's good. Good. And at night you can sleep very Fully come, yeah. Oh, oh, yeah, and then not so much noise, right? Ah, oh, okay. So you like to strongly recommend here? Yeah. Okay. Thank you. What's your name, sir? Fernandez. Fernandez. Fernandez. Okay. Yeah. Good luck.